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SCP입니다 어우 깜짝이야 자 이게 모두가 Safe, 유클리드, 캐터, 커스텀 이렇게 있습니다 Safe는 속된 말로 쫄보 유클리드는 그냥 보통 캐터는 상남자 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전는 Safe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감자가 방에서 눈을 뜹니다 탭 누르면 볼수 있고요 아이템 더블 클릭하면 읽을 수 있고요 지금부터 이걸 제가 쓰게 될 번호라고 하네요 자 이래 봬도 투익 100점의 신화입니다 이 녀석들 좀.. 왜왜 왜 쫄지? 왜왜왜 왜, 왜? 어이.. 알았어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꼼지락되지 않고 바닥 바닥 움직일게요 아.. 그리고 스페이스바가 뭔진 모르겠고요 내가 먼저 갈거야 겁나게 이렇게 뛰고요 왜왜왜왜 왜, 왜, 왜? 어? 공략법이라도 슬그적.. 아닙니다 네. 뭐야 이거 손... What? What? What? I'm sorry. I'm sorry. I'm sorry. 어! 어. 이번엔 영어 대사 잘 들어보겠습니다. 듣기평가 듣기평가 1번 틀린 <웃음> 적 없습니다. <웃음> 네. 뭐야 이거? 아 일로 가는 거야? 개무성운데 얘는 제발 들어가 볼까요? 왜안 들어가지지? 아직은 때가 아닌가? 하위 이거 뭐야? 아, 얘가 이일 수고 있었구나. 아, 이거 봤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여기 내용을 잠깐 저기 밑줄친 걸 봤는데 눈을 떼지 말라. 시야 안에 얘가 들어오면 된다. 얘를 꼭왜 이래? 뭐야, 뭐야, 뭐야? 세이브? 응, 바로 세이브. 어디 가야 돼? 제발, 제발. 여김 도망가. 도망 어. 어? 자,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어, 이런 공포 게임이면 좀 할만할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뜁니다. 아 이거 이문게 묵... 이거 <웃음> 잠겼었지. 어 얘는 뭔데? 왜 얘네 왜안 죽여? 문 닫아 일단. 쟤네는잘 모르겠고요. 저는 좀 살아야 되니까.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사실 저도 클리어를 염두에 두고 방송 키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파피 플레이 타임 넘어갈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게임 끝내고 바피 플레이타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